There is only one of you, only one of me There's a million of those who won't let us be But they're not gonna, not gonna see me bleed Cause baby I got you, you, you, you I've been beaten to the ground, dragged across the dirt I've been scared to live cause some people never learn But they're not gonna, not gonna watch me burn Cause baby I got you, you 안녕하세요 통통냥 네 덕군입니다 <웃음> 저희 지금 고아웃 캠프가 열리는 캠핑장으로 가고 있고요 저 일단 캠핑장은 처음이라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밟아, 멈춰 뒤로 살짝 더, 조금만 더 쏙. 인간은 도구를 써야죠. 뭐야? 어어, 어. <웃음> 아직 이 공구를 처음 쓰다 보니까. 어닝을 쳤습니다 하늘이 엄청 예뻐요 의외로 노지에서 어닝을칠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캠핑장 오니까 이런 게 좋네, 조금 음. 그러니까 노지 이런 데는 음. 하루 때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기본적인 세팅 마치고 캠핑장 한 바퀴 떼징이랑 지금 돌아보려고 나왔어요 이게 나무가 어? 진짜 높으니까 너무 예쁘다 이게 지금 바닷가 근처고 여름에 놀러오기 딱 좋은 것 같아 네, 바닷가 바로 옆이거든요 해변 와 진짜 예쁘다 내일은 바닷가를 나가보자 일로 지금 떼징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웃음> 많은 냄새가 나는가 봐 여기가 지금 속님이 엄청 크고 와, 여기. 묵고 이래서, 여기 보이시나요, 뒤에? 와. 이리 와. 해가 떠도 그늘이 진짜 시원하고요. 여기 봐, 진짜 장난 아니야. 여기 밑에, 뭐라고 해야 되지? 파쇄석은 아닌데, 음. 돌멩이가 되게. 짜 작아. 어, 작아서 강아지들 산책하기도 괜찮아요. 그파쇄석 같은 경우에는, 떼징 같은 아파, 경우는 아파, 아파. 아파해가지고, 오래 못 걷는데, 오래 못 걷는 게 아니죠 거의 못 걷는데 여기는 괜찮네요 자. 진짜 뒤에 속님이 손님, 어, 어, 진짜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기 캠핑하도 진짜 괜찮겠다 어, 거리가 없는 여지 솔직히 여기는 <웃음> 진짜 장난 아니야 중앙에 잔디 광장이 작게 있는데 그쪽이 메인인 것 같아 맞죠 여보 잔디 광장이 저기인 것 같아? 거기 주변에 많이 쳐져 있더라고 음. 요 앞이 음. 잔디, 잔디 광장이라고 그러네요? 잔디 광장. 텐트는 칠수 없고, 뭐, 띄어 놓을 수 있고, 응, 볼 수는 있고. 그래서 텐트를 다 이쪽 방향으로 보게 쳐져 있네요. 아, 오, 너무 이쁘다! 오, 진짜 와, 너무 이쁘다! 해 뜨니까. 해랑 구름이랑, 진짜 예뻐, 진짜. 와. 와우. 결국은. 끌려가는 끌려가다니요 안겨가는 건데요 <웃음> 귀여워라 떼징이의목건강까지 신경 써서 받쳐주고 있는데 결국은 견인된 머나먼 여장이었어 한 바퀴를 돌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네, 지금, 햇빛 비치고, 그러니까, 지금 알라기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지, 지금. 멀리서 봤는데, 너무 이뻐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어, 이뻐, 이뻐. 하늘도 이쁘고, 알라기도 이쁘고. 오늘 처음 써보는. 프론트 월. 프론트 월. 아니고 저녁에. 불멍할. 페드로막스아하고 시론의 기어백 여기 지금 차카제 라고 하죠 차카즈. 엄청 솔방울을 많이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번에 산건데 아주 착한 가격에 얘 이름 뭐지? 파일드라이버 어. 응. 파일드라이버 오랜만에 시즌 랜턴 하나 가져왔고 테이블. 오랜만에 큰 테이블. 어, 오랜만에 큰 테이블. 여기 이게 테이블 곰지락 테이블. 그리고 떼지. 떼지. 그리고 알라딘 버너. <웃음> 스노피크. 마이 테이블. 마이 테이블. <웃음> 마이 테이블. 그리고 브루클린 워스 체어. 제 좋아한 채워요. 엄청 편합니다. 짱짱해. 짱짱하이 편해. 송진가루. 가만히 잔대 송진가루 뾰족하게 만들어줄게요. 송진가루 오징어를 넣고. 오빠는 자고 있고 혼자서 배가 고파 간식 겸 혼술 이게 올리브유로 구웠거든요 올리브유밖에 없어서 식용유를 들고 다녀야 되겠어 엄청 바삭한데 올리브 향이 너무 강해 간장 맛으로 먹어야지 맛있어? 오! 일어났어 몰래 먹다 걸렸어 엄청 바삭한데올리브유로 구워서 올리브 향이 너무 많이 나 오빠 거 여기 있어 잘 봐요. 이게 바로 k 주부의 스킬이다. 오야 장난 아니다. 김이상구. 응. 이거 아픈? 이쪽 바삭하나? 안 바삭하나? 어, 음, 좀만 아니야. 아니야? 물컹에? 잘못 구웠나 보다 식혀서 그런가 한 번? 아니 겉면은 바삭바삭한데 굵게 어. 해서 그래 응. 괜찮아 맛있어 또 세번 구울 랬다가 귀찮아서 두번맛구웠 응? 아까보다 맛있다 응? 전액꼬수에 맛있는데? 그래? 맛있어 근데 맛있어 오랜만에 서서. 그럴 수 있어. 맛있어요? 진짜 제가 소주 안 좋아하는데 부리네 소주를 아, 부르십니까? 챙고인다 진짜 평행 먹기에는 얘가 짜인것 같아요 치얼스 치얼스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웃음> 좋아요 아 저희는 진짜 다 내돈내산인데 얘는 진짜 맛있어가지고 몇번 사는지를 예? 얘는 저희가 몇개 산다가 아니라 집에는 못해도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응 음. 저희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고래사 김치 어묵 우동 얘는 집에서도 엄청 자주 먹고 진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매콤 칼칼 얼큰 음. 정말 맛있어 강추. 생각해보면 안주류가 없어요. 아, 난 여기가 그래도 관광지라서 뭔가 배달이 될줄 알았는데 아, 안 되지. 어, 배민에 딱했는데 텅. <웃음> 텅. 술을 먹고 싶은데 술을 먹을 수가 없어. 술을 먹고 없어서. 싶은데 술을 먹을 수가 없어. 안주가 없어서? 뭐야? <웃음> 어? 놀라운 일인가? 지금 네 엄마 어떻게 하냐? 이정은 아주 기분 좋을 때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나는 근데 기분 좋을 때는 그 욕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비방용이야. 아, 그러니까 좀 아, 삐, 좋다 이러잖아. 야, 뭐 발로 좋은 말 써야지. 아,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행복하게 좋다. 근데 가끔씩 정말 좋을 때는 나오는데 아, 열8 좋다 이렇게. 저희가 떼징이가 너무 추워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냥 있기 그래서 할리갈리로 오빠를 조져버려요. 제가 길이를 하겠습니다. 할지 아, 모르는. 할줄 알아. 다시. 이거 이 규칙이 뭐였지? 나 오랜만에 까먹었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긴장하지 말, 긴장해하지 말고. 아, 저기요, 근데 깨깰것 같아. 안 깨져. 테이블 깨지면 내가 사줄게. 영장 가서. <웃음> 미안. 아니 이거는 어떻게 같이 때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웃음> 어 이거 이거 어. 어, 나 했잖아 아니 이거 냈잖아 야, 그리고 때렸잖아 야, 아니 이거 냈는데 이거 틀렸잖아 아니지 이 상태에서 아니지 네거 니... 내고 쳤잖아 그럼 넘어간거지 아하 짜증나 <웃음> 이분이 모르시겠지만 이거 이게 컨셉 아니고 진짜 승부엄청 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이, 먹어, 먹어 아, 아 짜증나 아, <웃음> 가득집중력떨어기 어. 하고 있어 아, 너! No! 나 <웃음> 뭐? <No! 웃음> 뭐? 준비도 안 됐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웃음> 진짜 많은 <원한> 거예요 문짝 <웃음> <진짜> 안담셨네요 <웃음> 아. 아, 보낼수 있었는데, 나차가왔네 다음 아! 띵! 아! 띵! 아! 띵! 아! 띵! 아! 띵! 아! 띵! 아! 띵! 아! 띵! 아! 띵! 아! 띵! 아니 되게 화났어 화나버렸었는데 화안 났지 나화안 났어 봐주는게 네, 저희 할리갈리 게임 마치고 이분이 좀 술을 마셔야 될것 같은 상황으로 바뀌어가지고 <웃음> 소리랑 뭐마른안주 해가지고 드라마 파... 네, 드라마 어제 본거 이어서 보고 오늘 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재생 보고 내일 네, 만나요 이진이 저기 봐 안녕. 안녕. 잘 자요. 내일 뵐게요. 잘 자요.